안녕하세요 미드스피치 이경화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, 스피치는 이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쟁력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피치를 잘하는 만큼 음, 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스피치를 굉장히 잘하면 신뢰감을 줄 수도 있고요 어, 스피치를 잘 하게 되면 영업도 잘할수 있고 스피치를 잘 하게 되면 면접 보는 데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, 스피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, 좀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, 명확하게 목표가 무엇인지, 청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건지 딱한 가지의 어떤 키워드와 목표, 메시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? 스키치 하다가 산으로 간다. 분명히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주제였고 이 키워드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중간 정도 이야기가 넘어가고 본론이 지나가면서 끝날 때쯤 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. 이런 경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때요?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스피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위드 스피치 학원에서도 파워 스피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두달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스피치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스피치의 기술과 노하우 꼼꼼하게 코칭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스피치 학원에서 여러분의 스피치의 실력을 키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